토토가 감기에 걸린 날 구립신내 어린이집 앗취! 앗취!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얘들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 토토가 감기에 걸렸나 봐 응, 내가 왜 감기에 걸린 거지? 난잘 모르겠는걸 왜? 나는 봤어. 며칠 전 토토가 놀이터에서 놀고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야. 그건 바로 더러운 손으로 쟁리를 먹는 모습이었어. 새까맣고 더러운 세균이 입으로 마구 들어갔어. 진짜네. 뭐라고, 세균? 으앙 나는 그럼 이제 어쩌지? 토토야, 울지 마. 방법이 있어. 지금부터 조심하면 돼. 더러운 손으로 코를 파거나, 눈을 비비거나 얼굴을 만지면 안 돼. 바르게 손을 씻는 것도 정말 중요해. 바른 손 씻기 함께 해보자. 손바닥끼리 문지르기.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지르기.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르기, 엄지손가락 잡고 돌리기, 손을 깍지 낀 채로 문지르기, 손톱 및 문지르기. 재채기 할 때도 옆 친구한테 침이 튈수 있어. 에취 재채기가 나올 것 같을 때는 소매로 가리고. 에취 교실에서 마스크도 잘 써야 해. 바르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친구를 찾아봐. 마스크를 바르게 쓰는 방법.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려요. 마스크로 장난치지 않아요. 코와 입이 닿는 부분을 만지지 않아요. 치카치카, 치카치카. 뚤루룰루룰루, 뚤루룰루룰루. 집에 왔을 때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손도 비누로 바르게 씻고, 양치도 꼼꼼하게 하는 건 정말+ 정말 중요해. 얘들아, 나 이제 감기 다 났어. <웃음>